안녕하세요. 조텍코리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양실장이 간다! PC 튜닝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조텍 GTX 1060 구매자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당첨자를 뽑았잖아요. 당첨자분한테 PC를 받았는데 이미 PC가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정말 당황을 했는데 과연 양실장님이 어떻게 PC를 튜닝해주실지 한번 가보실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이번에 조택코리아에서 양실장이 간다 PC 튜닝 이벤트를 진행을 했잖아요 이벤트 당첨자분이신 이재영님의 PC 튜닝을 이렇게 도와드렸는데요 이벤트에 당첨되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처음 조텍코리아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때 예산이 한정적이셨는데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시스템을 튜닝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맘대로 그리고 이재영 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시스템 튜닝을 적용을 해 드렸는데요 사실 순행은 안하고 기본적인 튜닝만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재영님께서 간곡하게 튜닝의 끝판왕 순행 시스템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순행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커세어 일체형 순행 쿨러를 제거하고 CPU만 커스텀 순행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 커세어 쿨러보다는 뛰어난 냉각 효율과 그리고 화려한 감성까지 누릴 수 있는 튜닝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존 메모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RGB 방열판이 이렇게 추가로 부착이 되었는데 더욱 감성적인 효과를 연출했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1060을 제거하고 조텍코리아에서 1070Ti로 장착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070Ti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팬들 같은 경우는 커세어 팬과 후거 팬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써멀테이크의 프리미엄 링팬이 적용이 되어서 더욱 영롱한 아름다운 감성의 시스템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재영 고객님께서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튜닝을 적용을 했으니까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재영 님의 PC 튜닝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조텍코리아에서 더욱 더 많은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조텍코리아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벤트를 자주 진행한다고 하니까 많은 응모하시면 아마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양실장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전 그래픽카드가 760GTX였는데 그래, 아, 배틀그라운드를 할때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그래픽카드 교체를 하려고 좀 찾아봤었는데 마침 조택이라는 그 회사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살때 마침 또 이벤트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 이벤트 통해서 좀 구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떤 최근에는 배틀그라운드를 많이 했었는데 어, 그 전에는 마비 뭐, 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롤이라든지 다양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배틀그라운드만하 왔습니다. 어,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올줄 몰랐었어가지고 제가 순행을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이제 아 진짜 이렇게 순행까지 돼서 와가지고 어 앞으로 쭉 계속 이걸로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픽카드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조텍그래픽카드 사기를 정말 잘한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조텍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텍 가자! Thank <laughs> you.